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저희 오늘 오랜만에 앉아서 방송을 시작하는데 오늘 저희 왜 하죠? 아 오늘 저희가 지금 듣고 계신 목소리가 지금 이 마이크 MV 8 8 플러스 네. 요 마이크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 마이크를 되게 많이 바꿨어요. 이게 지금 제가 써보니까 일곱 번 여덟 번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음. 처음에는 이제 중국산 싸구려 있잖아요.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진짜 몇 십만원 짜리 저희가 지금 요거 전에 그 무선으로 쓰고 있는 것들은 한 48만원 짜리 정도 되죠 근데 음. 처음에는 이렇게 비싼 걸쓸 필요가 없어요 음.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쉬움이 계속 생깁니다 맞아요. 네. 특히나 이제 저희가 휴대폰으로 보통 많이 촬영을 하잖아요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야 되니까 라방 같은거 할때 멀리 서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웃음> 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멀리까지 소음이 돼야 되니까 오버하게 돼요 맞아요. 네. 지금은 제가 바로 앞에서 지금 이마이크로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오늘 소개해 줄 제품으로 녹음하고 있는데 네. 정말 조근조근하게 녹음해도 정말 잘 됩니다. 맞아. 그리고 또이 마이크가 좋은 게 어플을 휴대폰에 전용 어플이 있거든요. 이 어플을 깔면 휴대폰을 이렇게 앞으로 딱 놨을 때이 앞에만 녹음을 할 수도 있어요. 맞아. 이 주변 소음이 안 들려요. 반대로 마이크를 이렇게 놓으면 너랑 나랑만 녹음이 돼요. 이 앞뒤 위아래가 또 녹음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지향성을 갖는다고 그러죠. 이 지향성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맞아. 전용 어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방 같은 거할때막 켜놓고 하는데 막 주변에 시끄럽게 떠들면 소리가 다 들어가서 막 결국엔 마이크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향성 설정으로 해서 소음이나 이런 잡음을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좀 방송을 할수 있습니다. 라방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장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걸 써보면서 느낀 건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보통 그 USB 단자로 돼 있어요. 그 끝에 부분이 마이크가. 그래서 PC에만 되거나 아니면 휴대폰은 휴대폰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끝에가 마이크로 오핀하고 C타입이에요 맞아요. C타입이라서 휴대폰 그냥 꼽으면 돼요 그럼 바로 녹음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리고 노트북에도 그냥 꼽으시면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여러가지 카메라든가 데스크탑, 노트북, 휴대폰 이렇게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지금 리뷰해 드린 이유가 사마D&I 쪽에 저희가 연락을 먼저 해서 이 제품을 리뷰해 보고 싶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검색을 막 했어요.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휴대폰을 놓고 촬영할 때. 근데 마이크가 휴대폰 전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너무 막 허접한 거 있잖아요. 전부 중국산 몇만원짜리인데 리뷰 보면 소리가 전부 다 개판이에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좋은 것들은 대부분이 또 데스크탑용이에요. 음. 어, 뭐 콘덴서 마이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PC 앞에다 설치해놓고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동그란 거그 바람 가리게 설정되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요거는 전천으로 쓸수 있는 진짜 몇 안되는 제품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제품을 고민하신 분들은 슈어 mv88 플러스 요 제품 한번 구매목록 미스트에 올려놓으시고 한번 검색을 해서 비교해보시면 정말 좋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슈어 mv88 플러스는 이번에 멘프로토 회사와 제휴를 맺어가지고 멘프로토 회사에 삼각대랑 휴대폰을 거치해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 프로젝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려면 mv88 플러스 키트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저희처럼 앞에 휴대폰을 거치해 놓고 밑에 삼각대를 들면서 촬영이 가능하게끔 음. 1인 방송이 딱 적당한 제품이거든요. 그렇게 강추합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소리가 변할까봐 지금 안건지고 있었는데 그쵸? 조금 움직여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삼각대로 하셔도 되고 지금 이 위에 있는 마이크만 껴서 여기는 케이블 노트북에 바로 꽂, 꽂으시면 바로 PC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냥 빼서 꽂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C타입 케이블이나 이런 케이블을 들 다른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에 어떤 기기든 연결해서 그냥 꽂기만 하면 됩니다. 음. 그리고 뒤에 보면 음. 이게 가끔 마이크를 이렇게 놓고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녹음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뒤에는 수음 단자도 따로 있어요. 맞아요. 헤드셋이나 이런 걸 연결해서 아, 녹음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체크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를 만져보니까 그래서 음. 탄탄했네. 맞아. 삼각대가 굉장히 뭐랄까 딱 느껴보면 그런거죠. 딴딴한 삼각대. 왜 서비스를 주는 삼각대 말고 그런거라고 느꼈는데 음. 아 이게 협업을 한거구나. 자 그장님이 한 일주일 넘게 실제로 최근에 네. 올라간 영상들 있잖아요. 뭐 한달살아보기 이런 영상들 다요 마이크로에서 녹음을 한겁니다. 그래서 네. 사용해보실까 같아요. 사용해보니까 만족도가 조금 높아요 음. 저는 솔직히 맨날 휴대폰 가지고 마이크도 음. 일반 마이크 사용할 때는 조금 저희가 음량 조절이나 무슨 조절 작업이 필요했는데 요거만 하니까 조절 작업이 필요 없이 깨끗하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음.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조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저 원래 조곤조곤한 사람이거든요 <웃음> 원래 목소리 그 <큰> 사람 아니에요 <웃음> 이게 편리해요 맞아요 나 이게 너무 좋아 빼서 그냥 꼭 꿈되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맞아요. 예, 저도 지금 다그당 님 마이크 뺏어서 음. 제거 지금 개인 채널 하고 있거든요. 거기 채널 할때이 마이크로 지금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아직 야외에서는 촬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저희가 시간이 나서 박람회 같은 데 갔을 때 이거를 가지고 직접 사용을 하고 후기를 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서 촬영할 때 원래 삼각대 쓰면 짐벌은 무거워요. 저는 여자 입장에 어, 무거워서 사용이 조금 번거로운 감이 있는데 이거는 짐벌 겸 마이크로 사용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 중에서 요것만 마이크입니다. 요요 요 부분만. 요, 요게 마이크 다예요. 저희가 지금 요걸로 녹음을 하고 있어서 지금 목 빼서 보여드리는데 요게 답니다. 요거 똑 떼어내면 마이크 요게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리네요. 근데도 불구하고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콘덴서 마이크. 그래서 굉장히 고음질의 수음이 가능한 그런 마이크들이니까 음. 앞으로 저희가 그 박람회 같은 데 갔을 때 지향성 이런 음. 것들 테스트해서 한번 추가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영상은 저희가 이렇게 1인 방송에 적합한 마이크를 한번 소개를 해 드려봤는데요 요즘 혼자 개인 방송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 한번 사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영상 보시면 요 마이크로 거의 대부분 녹음이 된 거니까 특히나 집에서 촬영한 것들 음. 그런 것들 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 얘네들이 올렸던 거이 마이크로 촬영했다고 했는데 괜찮네 이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음질도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음. 듣는 분들이 스피커를 안 좋은 거 쓰면 안 좋게 들려요 그러니까 음질이 절대적으로 듣는 분들이 평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스피커도 좋아야 되거든. 맞아요. 마이크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은 그런 것도 한번 평가해 보시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거,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마 확연하게 눈에 뜨실 겁니다. 네, 대개닥 t v 였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